예,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가가 국경 봉쇄 또는 여행이 부분적인 자유, 저 규제, 그 다음에 이민이 부분적인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의 목적은 제가 평범한 직장이었던 직장인이었던 저의 사태대 초반에 막연히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으로 특별한 준비 없이 가족 이민을 추정해 해서 27년간 해외 이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앞으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전달하여 도움 되고자. 안됐습니다. 예, 저는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오고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R2C로 군 복무 2년 만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S그룹에서 직장생활 15년을 마무리한 평한 직장이었습니다. 이때가 제 나이가 딱 40이었어요. 예.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훌륭한 청춘 을 보여주는 응. 걸알아수있겠습니다 예, 열어볼까요? 예. 백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예, 군번 줄이죠. 해수 그 그룹에서 일을 마친 것이 딱 40세였어요. 아 그리고 이전 이민청에 제출했을 때그 뉴질랜드 영사관에 이민 이민 그 대리 업체를 통해서 제출했던 그 아, 저희 살던 한국에서 살던 집에 대한 감정 평가이죠 예 그래서. 뭐 회사를 그만두고 약 1년간 사업을 하던 중에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푸른 자연을 담은 사진 몇 장을 보고 우리 가족은 아무런 준비 없이 뉴질랜드 이민을 결정했었어요에왜 직장을 40세에 그만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은 소중한 직장을 중년이 되어서 미련 없이 스스로 그 도착이라는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저는 어떤 스스로의 멘붕 상태 빠졌다는 할까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예 요즘 그 유튜브를 즐겨 보는데 젊은 분들이 해외 나가서 사 사시, 많이 사시더라고요. 또한 많은 외국 분들도 한국에 와서 어쩌면 그렇게 그 한국말 잘하는지 또 한국말로 유튜브를 올려놓고 아무튼. 세계는 하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에 제가 당시 그 뉴질랜드 그 영주권이 서울에 있었는데 가족 대표로 인터뷰를 해서 얼마 안 있어서 모든 가족이 여권에 뉴질랜드 영주권 스티커를 받은 때가 1993년 5월이었어요. 말하자면 직장, 경력, 나이, 부동산 등 점수 합산으로 영주권을 주는 일반 점수세 이민이었던 거예요. 에, 잠깐 보실까요? 예, 이 준비된 도표는 저희가 그 뉴질랜드에서 사용하던 그, 것을 전체적으로 요게해본 겁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전 뉴질랜드 이민을 가서 이전 이제, 이는그 인생의 제 이막이라고 생각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새로운 그 희망 가지고 뉴질랜드 도착하니 삶이 희망찬 그제 이막이 시작된 거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에도 있지만은 우선 그그 그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뉴질랜드 그 포르테크에서 비즈니스 컴퓨팅 과정을 등록해서 마치고요. 취직을 시도를 하니까 이거 뭐 이게 문호체에 대해 영어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을 뭐 잘하는 건 하지만 자신을 했었고 또 회화도 뭐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그저기본 과정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사실은 그 회화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회화 왜냐면은 그 현지 적응을 하려면은 그 회화 소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결국은 호들에한 일반 탐지까지도 그 취직 문이 자체가 안 됐어요 어려 어렵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영어 회화 반에서 공부했더라면 더 결과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요 우선 그래서 먼저 뉴젠트 취직은 꽝이고 우선 그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커피샵을 부부가 함께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나 그안 되고 있는 그커피샵을 인수하고 경험 부족인데다가 취약한 고개층 이런 것에 대해서 돈도 안 되고 힘만 들었어요. 그래서 중단하고 여기서 말한 바 같이 그 한산한 동네에서 커피숍을 하던 시티센터에서 잘 위치한 건물 내 후드코트에서 런치바를 하던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직의 그 런치바 운영이 실패를 했죠. 런치바 운영을 실패한 후에 우리 부부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뉴질랜드에서 서바이 서바이벌 하기 위한 어떤 그 전략 같은 거를 세우죠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먼저 리스크가 적은 그출애맨 같은 거라도 자영업으로 시작하고 그하 그런 동안에 저희 안에는 찰드케어 공부를 해서 취업 준비를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런 어프로치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여러 가지 종에 출애 맨는 여러 직종이 있는데도 그 당시엔 그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제가 한 시작한 그 업종에 대해서 잠깐 보여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보시죠. 자, 이것이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 뉴질랜드 호주 이민 필수 서바이벌 키트. 뭐 그런 키트는 아니지만 하든 보세요. 자 여기 박스 속에 있는 그 프레도 기계 모양 기계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다루었던 그 기계 종류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아, 이 사진은 그집 앞에다 간판 간판 비즈 간판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간판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고 아 요것이 요 사진은 그~ 그~ 차 뒤에다가 아까 말한 말한 그~ 여러 종류의 기계 이런 걸 싣고 다니면서 견적 두고 견적 두고 일을 하고 이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그~ 뭐~ 호들한 일을 한거 같지만은 그래도 그~ 직업에 귀천이 없고 아~ 그~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현지를 따라서 해봤습니다. 아, 요것이 그 헐고 그 낡은 마루를 이런 식으로 광택을 내주는 그런 비즈니스였어요. 일이 끝나면은 그 호수 과나 산에 올라와서 휴식을 취결했었했었죠 자, 이것이 전 제가 그 트레드맨 하는 그 하기 한 내용을 보여드린 거고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업종 자체를 알고 시작한 게 아니고 뭔가를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고정관념,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따질 거 없이 시작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루광택 사업을 뉴질랜드에서 한 3년 하다 보니까 직업병 같은 것이 생겨요.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다른 직종으로 그 직업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또 미래로 해서 그 당시 제 아들이 그 아이들과 가족 전체를 위해서도 뉴질랜드 생활 그 7년 반 이민 생활을 접고 호주로 이주하기로 어, 했습니다. 다음 그 도표에서는 호주에서 어떻게 생각 생활하는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 저희 가족의 예, 예, 예, 예를 들은 건데 호주 위주에 저희 생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직업 전언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뭐코리퀴션이 되야 어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한 것이 여기 좀 보인 바가 지금 디플로마 부 리얼 에스테이트.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한국으로 말하면 부동산 중개업, 중개사 하는 그런 자격증 코스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두번째 이것이 부동산 감정사 아그 과정입니다. 프로 o p e r 감정사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그 당시에 그 어깨에 그 진입장벽이 높아 가지고 아 갑자기 그 학사 출신 테프칼리 출신이 아니고 학사 출신으로서 콜리 출신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대학원에 고수를 그감독사 고수 고수를 이수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요 부분에 지금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그 공부한 곳이고요 공부하면서 사실은 여기, 여기 저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마르광택 사업을 계속 파트타임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예, 공부 다끝나전 제가 그 부동산 감정사 사무실을 기한 동안에 운영을 했었죠. 아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에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 그 에이전트 판매 에이전트 를 가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일을 했던 적도 있고 또 여기와 같이 뭐 비단 마루광택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에 여기 요 정도만큼의 그 전체 포션은 또그퍼브릭 스쿨을 가서 그 클린 일을 했어요. 그맨 위에 번 작은 부분 요거는 제가 그 부동산 아, 감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끝에 늦게 다시 그 호주 현지 법인의 그 부동산 감정 현지 법인의 그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했어요. 이때 나이가 제가 64세여서 면접관이 내 나이를 보고서 놀랐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 호주에서의 생활, 공부한 생활, 행거, 그 일하는 거 이런 거를 철저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이, 이 모든 내용이 어떤 큰 철저한 그 계획이 아니고 그막그 그때그때 인식문회로 대처해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천재는 하는 겁니다. 이 뉴젠더 호주에서 의온 가족이 이민생활을 해본 그경험 앞에 말씀하신 경험을 토대로 해외 이민, 서바이벌 프렌 필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어떻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같아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여러모로 이득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민고려시 면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세 쇄고 출발하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현지 답사도 없이 바로 즉극적으로 이민을 결정해서 후다닥 후다 상태였기 때문에 현지 도착 후에 많은 그 무계획성이 드러났었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봐서 이런 사전 조사 계획이 필요하다는 하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 같아서는 인터넷이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아 둘째는 장기적으로 서바이벌 계획을 가져라. 뭐 이민 간것 자체가 장, 단순히 장소만 옮겨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현재 가서 취직해서 먹고 사는 것이지만, 아 취직도 그 초반에 취직이 쉽겠어요. 어, 그렇지만, 하지만 취직은 쉽지 않은 것, 즉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 그사업를 크게 벌리는 것은 상수 아니다. 실제로 사부하다 적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귀민을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전문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따고 취직하거나 리스크가 적은 개인 사업체 또는 트레이맨을 하라. 뭐 이거 뭐 100%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우선 한국에서 하일 한국에서 한그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쓸수에 없단 말에에요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사업 환경도 좀 틀릴 수서 있죠. 그서서 이런 얘기가 나에서한국다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요 각자 나름대로 도전과 국에이한 이겨낼 각자 계획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나름대로 그챌린지를 받고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를 사야 되고, 언어, 그 다음에 앞으로 졸업 후에 하고 학업 후에 장래 사회 진출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계획 수립에 있어서, 어른들의 정신적인, 물질적인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을 잘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한테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